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집이야기로서 아주 간단하게 연못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는 판교 단독주택에 살면서 옥상정원을 만들어 여기에는 텃밭, 꽃밭, 넓은 세장 정자, 연못 등을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연못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못을 만들고 어디서 만드는지에 대하여 질문도 하셨는데 오늘은 이 연못을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에 대하여 그리고 연못을 만들면 좋은 점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첫 번째로 연못을 만들면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아, 세상에는 즐거운 일들이 참 많죠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또는 저같이 물고기를 기르거나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즐겁게 살 것들이 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즐거운 일이 많지만 어린 시절부터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기를 수 있다는 것 정말 이렇게 예쁜 물고기들이 노는 모습을 집 그것도 내 집에서 온 가족과 함께 보는 일 같이 행복하고 황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 만약에 어느 강가에서 이렇게 빨간 물고기들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빨갛고 예쁜 물고기를 내 집에서 바라본다? 참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르다보면 놈들은 제가 연못가로 가기만 해도 어느덧 저를 알아보고 멀리서부터 달려옵니다 실개천을 열심히 오가는 모습은 그 어떤 광경보다도 아름다운데 그런 모습을 보며 이런 저런 생각에 빠지는 것은 어릴 때의 그것과는 다르지요 어린 시절에는 물고기가 논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았죠 그러나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놈들의 모습을 온갖 삶과 생활에 대한 걱정 그리고 여러 복잡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한참을 그런 생각과 함께 시원하게 유영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놈들의 한가롭고 여유로운 모습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저도 모르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오묘하고 델리케이트한 기타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저런 생각과 함께 연못 속의 물고기들을 바라볼 때는 더욱 마음이 편해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사람이 살면서 이런 즐거움과 한가로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로 는 연못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런데 이런 물고기를 기르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돈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누구나 내 집에서 이런 물고기를 기를 수가 있는데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연못을 만들면 마당이나 정원도 좋고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거실에 한켠이나 또는 베란다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못의 종류는 크기나 설치하는 위치, 만드는 재료 등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연못하면 일반적으로는 마당 한켠이나 거실 앞 정원에 콘크리트나 돌 등으로 수조를 만들거나 FRP로 제작된 작은 연못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콘크리트 연못은 저도 예전에 전원주택에 살면서 해봤는데 땅을 파야 하고 콘크리트를 친 다음 방수를 해야 하며 또 물을 갈아 주기 위해서는 배수구멍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배수구멍이 하수도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 등 여러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게 연못이라고 했을 때이 배수구멍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배수구멍이 하수도 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 물이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연못은 크기나 위치에 따라 좀 복잡한 편에다가 가끔 방수등을 손봐 줘야 하는 등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고 이런데 비해서 FRP 연못, 바로 이것이 FRP로 만든 건데 FRP 연못은 기성 제품으로 크기도 작고 주로는 실내에 설치하는 편이며 이런건 가격도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저희 집 옥상 정원에 만든 연못은 콘크리트나 FRP로 만든 기성 제품과는 달리 이 철판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못은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이나 마당에도 가능하고 아파트 거실이나 발코니 그러니까 저희 집 옥상 정원에 있는 연못은 이와 같이 생겼는데 이게 전 철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면으로 본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뜻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게 이 연못이라고 치고 이게 연못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연못인데 바로 이 연못을 철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콘크리트나 돌로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철판이 보통 전기, 아연도, 강판 두께가 한 1.2T 정도 뭐 이런 것이고 이 직경은 어, 저희 집에 있는 거는 한 3m 정도 어, 되는데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크기로 대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 거실이라든지 발코니에 만든다고 하면 뭐 직경을 한 1m 정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음으로는 이 면모의 깊이는 어 저희 집에 있는 건한7 0 c m 정도 되는데 50cm나 뭐 이것도 뭐 사정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 철공소 어 같은 데서 어 의뢰하면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저희 집 것은 이제 저희 제가 집을 지을 때 철물을 제작하는 사람한테 의뢰해서 현장에서 만든 것인데 바로 이러한 철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용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배수구멍을 만들어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을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로 여기를 이 콘크리트로 벽을 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연못인 경우에 여기를 콘크리트로 쳐서 방수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방수가 때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죠 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FRP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만든 다음에 이 그림처럼 이 바닥에는 철, 이게 철판인데 바닥에이 이 바닥에는 이 콩자갈을 원예 제품 파는 데가 보면 이런 이제 홍자갈이 있는데 콩자갈을 깔고 이 주위에는 꽃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또는 뭐 여기 이제 이 주위에 주위에도 콩자갈도 깔 수가 있는 건데 이쪽에가 지금 콩자갈로도 이렇게 깔려 있기도 하고 뭐주위에 채송화도 심고 뭐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든 것입니다. 또 주위로는 이런 분재 같은 것도 갖다 놓으면 좋겠죠. 채송화도 보이고 난달팔꽃도 펴 있는데 뭐 이렇게 꾸미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만들기 보다도 계절마다 어울리는 꽃도 갖다 놓으면 좋을 것이고 뭐 그때그때마다 장식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형태로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아마 이런 것은 제작소에 가서 의뢰한다고 하면 가격으로 친다고 하면 글쎄요 뭐 재료비는 뭐 이거 얼마 하겠습니까 철판이니까 뭐 기껏 해봐야 아마 5만원 내외면 충분할 것이고 인건비까지 한다고 하면 아마 전체적으로 해서 글쎄요 한 1, 20만원이면 충분히 만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다음으로는 이제 뭐 주변에는 이런 뭐 첨경물들을 어울리게 갖다 놓으면 좋은데 이러한 것들은 주로 보면 강남 터미널 지하상가라든지 또 아이들과 같이 백화점에 가면 이런 것도 파는 데도 있기도 하고 양재동 꽃시장에도 이런 걸 파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위에다 갖다 놓으면 충분하게 연못으로 간단하게 꾸미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연못과 물고기를 관리하는 것과 이런데 대한 즐거움을 말씀드려보면 이러한 연못을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저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여과기도 설치하지 않은 채로 그냥 연못에 자갈만 콩자갈만 끌어 놓은 정도인데 여과기를 설치하면 아마 더 관리하는 데더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여기에 있는 물은 수돗물입니다 예전에는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아, 염소 성분이 많아서 하루 정도 물을 받아 뒀다가 연못에 부어 넣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물을 받아서 아, 물고기를 넣어도 물고기가 잘 삽니다. 그래서 이런 물고기는 주로 연못의 크기에 따라서 잉어도 넣을 수 있겠지만 너무 크니까 이런 빨간 금붕어가 그 생명력도 길기도 하고 잘 삽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아, 연못의 물 관리는 아마 햇볕이 예, 내리쬐는 이런 장소에 있는 저희 목상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라면 이제 아무래도 녹조가 한 20일 정도 되면 끼니까 그렇지만 실내에 있으면 아파트 거실이라든지 베란다 같으면 아마 한 달에 한번 정도 이 물고기들이 배설하는 배설물이라든지 물을 갈아주면 좋은데 이러한 것도 뭐 아이들과 함께 같이 물놀이 삼아서 하면 재미있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관리라든지 에, 물고기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자 지금까지 연못을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쉽지 않습니까? 물론 연못이야 오늘 제가 만든 방법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자기 취향대로 하면 되는 것이겠고 또 연못이 아니라 어항도 있지 않습니까 집이나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은 한번 물고기를 한번 길러 보십시오 아마 저희들 같은 어른들 치고 어린 시절에 냇가나 논 등에서 물고기를 잡아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그런 때 추억이 그 시절에는 그런 물고기를 잡아다가 길러 보기도 했었죠 바로 그런 추억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즘 아이들처럼 텔레비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영상에 빠져 사는 아이들에게 이런 독특한 추억과 즐거움을 안겨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저는 이 나이가 먹도록 물고기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 얼마나 살아가는데 조그맣고 확실한 행복 그야말로 소확행인지 모릅니다 이 각박하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즐거움이나 뭔가 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가 집을 지으면 반드시 연못도 만들고 큰 새장도 만들어서 새도 기르겠노라고 늘 생각해왔는데 그동안 서울 근교의 전원주택에 살 때도 특히 지금 살고 있는 이 판교의 단독주택을 지으면서도 넓은 옥상 정원을 만들고 이곳에 연못과 넓은 새장, 꽃밭, 텃밭을 만들고 저는 집에 있는 동안에는 거의 이곳에서 지낸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과 이런 연못을 만들고 신기한 물고기도 한번 길러 보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다음에는 이런 저희집 옥상의 연못과 새 그리고 꽃밭, 텃밭에 대한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거나 또 계속되는 다른 참고영상을 보시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